오빠 뭐해나 심심해 나랑 놀자 나랑 놀자고 오빠 나랑 놀아 응. 오빠랑 안 놀아! 어, 연우야. 응? 아, 이런. 그런데 연우는 왜온 거지? 띠용은 <웃음> 대체 어디 간 거야? <웃음> 나 심심해 죽겠는데. 오빠, 이제 게임 끝났으려나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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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오빠는 왜 재밌다고 하는 걸까?